안녕하십니까. 주민의 현법의 박준윤입니다. 그동안 제가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는 바람에 부득이 휴강하게 했는데요. 당대표 경선이 끝나서 이제 다시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간은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죠. 인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인권 중에 헌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기본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2장은 그러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내용과 함께 국민이 꼭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10조입니다. 어, 이 10조는 기본권의 어머니 조항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이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헌법에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후에 이제 구체적인 기본권들이 계속 설명이 되지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권리는 다 기본권으로 존중이 된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행복추구권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그다음에 개성의 자유발현권 그리고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법에서 금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뜻이에요 뭐 옷을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는다든지 물론 이제 법이 금지하는 옷들도 있어요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복을 착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안 되겠죠 헤어스타일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이 들어가고요 개성의 자유발현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죠 개성 이런 것들도 좀 마음껏 좀 발현할 수 있다 법적으로 제한된입 있지 않으면 자기결정권도 법적 제약을 받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오토바이 탈때 헬멧을 안 쓰고 싶어 자기가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과태료를 물리는 데서 안전을 위해서 제약을 가하기도 하는데 그런 어떤 법이 없다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 11조는 이제 평등권이에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래서 성별이나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등하기 때문에 특수계급의 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사망에 이의 훈장 등의 영전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예 따르지 아니 한다. 평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평등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그리고 절대적으로 다 똑같이 대우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건 다르게 같은 건 같게 라고 헌법에서는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대한다 이러면 그건 오히려 평등이 아닌 겁니다. 이야기 좋은 사례가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산업화가 막 일어날 무렵에 여성 노동을 특별히 보호해야 된다는 조항들을 여러 주에서 주법으로 만듭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부분의 사업가들이 왜 여성의 노동을 특별히 보호하냐. 이건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이다. 물론 이제 그들의 속마음은 다른 데 있었겠죠. 여성 노동을 특별히 보호하면서 마음껏 이제 부려먹을 수가 없으니까. 상등권이라는 걸 갖고 와서 이제 그 법들이 위헌이다라고 주장 했던 건데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그런 주들이 만든 법들이 다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브랜다이스라고 하는 시민의 변호사라고 불렸을 정도로 시민운동을 이끌어왔던 그런 변호사인데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 자신의 재력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굉장히 큰 연구팀을 만들어가지고 여성 노동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연구한 겁니다. 생물학적 특성,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면 어떤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는지 그 다음에 다른 나라, 특히 유럽 나라들은 여성의 노동을 어떻게 대하는지 연방대법원에낸 서면의 대부분을 법률적인 쟁점이 아니라 다 그런 생물학적 특징, 비교법적인 연구 이런 것들을 채워서 낸 거예요. 그러자 이제 연방대법원이 여성 노동을 특별하게 대우하는 법들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다가 합헌이다라는 한결 내리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다루는 것 그것이 오히려 이제 평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주민의 헌법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봐요.